짜잔 반갑습니다 백호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그림자 복도 무서워 무서워서 말이 안나오기는 하지만 자 메인게임 골목 첫 스테이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도전자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플레이어를 위한 시험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쫄탱이라도 보문포 게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자를 하지 않고 쳐보자,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아, 뭐야. 오른쪽에 타이머가 있네. 뭐어 라이터가 생각보다. 뭔 소리야? 아, 에어컨 소리구나.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달리는 데 쓰... 아, 에어컨 소리. 진짜. 자, 저쪽 길을 막혀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웅크린다. 아, 그럼 알지, 알지. 좀아아 점... 아! 아! 아이씨 아 뭐야 아 진짜 놀랬네아아 아, 근데 왜 이러고 가는 거야 진짜 아아 잠...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씨아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아 브이라이트의 거죠 어각어각어각어 뭐야 아씨어어어영 영이 어, 어, 어, 여홍, 영이 야옹아 나랑 같이 가 이후에 소식이 끊김 사소한 정보라도 좋으니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뭐이 마을은 이렇게 실종자가 발생하는 마을이니 어? 발소리 들렸어요아내 발소리가? 아 세미날 다 쓰면 못 뛰는구나 일정 시간 동안 잠깐만요 뭔가 무서워요 저 뭔가 무서워요 이런데 뭐 사당이 있어 뭐야 아왜온 거야 일로? 어, 아, 뭐야 뭐 아이씨 어 고양이 있다 야옹아 야옹아 어 같이 가아왜못가 아, 가? 같이 가아 잠깐만 나 진짜 아나 진짜 가기 싫어 아 울지 마아 조용히해 제발 이거 문다 다치는 거 아니지 안 다치지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그냥 바로 일로 뛰쳐 나오는 거야 응 다치는 거 아니지 다치지 마아나 이런 통로 진짜 싫어 어 아, 뭐야 아왜 소리도 없어졌어 잠깐만 막혔는데 <웃음> 아, 뭐야 뭐야 왔 다쳤잖아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왔던 길로 나가보자 어 아니 왜 들어온 거야 이런데 진짜 그냥 집에 가면 되지 잠깐만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지금? 다른 데잖아 잠깐만 아까 들어올 때 이거 없지 않았어요? 야옹아 야옹아 왜 그래? 야옹아 야옹아 오 환영, 환영인가봐요, 환영인가봐요. 좋아, 좋아. 나쁘지 않은 스태미너 관리에요. 저희 스태미너 관리해야 돼. 아, 이런데, 이런데 왜 가냐, 진짜. 아, 진짜. 이런데 왜 오냐고. 나 싫다고, 이런데. 열린다. <웃음> 근데 게임을 진행을 위해서는 클리어 하려면 들어가야 돼안 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진짜 싫은데. 아, 졌다. <웃음> 어주세요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어, 아, 소리 봐. 와! 문 <웃음> 클릭하면 다른 공간으로 막 가거나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응, 맞네. 응, 맞네. 나안 나갈래요. 나 가기 싫어요. <웃음> 그래봤자 공과 1로 루어진 데이터 쪼가리 뿐일 텐데 뭐가 무서울까? 그지어까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소리가 진짜 너무 싫다 이거.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오씨 요런데도 뭐가 있나? 딱히 없어. 아, 이 가면 이런 거 싫다고. 진짜 아, 이건 왜 열려? 떨어지는 거 아니지? 열쇠 떨어졌네. 아, 그걸 잡아야지. 뭐 하는 거야? 아, 그것뛰었다고 숨을 차? 숨이 차? 제가 지금 말이 없는 이유는... 아씨! 아, 몰랐네, 저거, 진짜. 아, 고양이였어요 아, 영아. 아, 진짜, 나 이런 길 너무 싫어, 진짜. 아, 체크포인트? 아, 체크포인트? 어 그래, 그래. 아, 갓게임이구만. 아, 세이브가 있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거? 괴물인가? 괴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여기 아니야아뭐어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어뭐야계요 계속 따가 계속. 요 어디로 가요아니제가오면요 어디로 자꾸 돼요? 어디요 어디로 가이요어이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어디어어어떻게된거야 야호야호그렇지 우리 우리 열0시1열시 10시 나0로 오나? 야1 오! 시 10시 야! 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 클리어 했고요. 스테이지 2를 향해서 흘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뭐가 있나? 아 이거예요 기묘한 손거 사용하면 어디론가 순간이동을 할수 있다 음, 그냥 순간이동하는 거네요 긴급탈출용 아이템인가 봅니다 자, 일단 스태미나는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달리지 않는 걸로 할게요 배회자는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찾아냅니다 마지막에 플레이어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배회자에게 절대로 도전하지 마세요 그 괴물들이 배회장가 보네요. 아, 까불지 말라 이 소리구나. 어이목각기형뭐야오 뭔가 새로운. 아 뭔가 숨을만한 공간이 없어. 좋아 좋아 좋아. 오 어, 그게 나 이런 곳이 좋아. 밝은 곳이 너무 좋아. 아저 어두운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저 뭐야 저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저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소리가 중요하다. 아니 근데 내가 하는 게임인데 왜다 소리가 중요해? 괴물도 막 잡고 그런 게임 하고 싶어 무서워 이제 어, 상자 아이템 아 여기 숨을 수 있구나 오케이 여기 여기다가 이쪽에 오면 숨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표시해두자 좋아 좋아 나 너무 똑똑하다우는 애는 조심해야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럼그안 갈게요 가지 않을게요 또안오로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는 거 아니지? 제가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꼭 저기를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그 녹색깔 반짝거리던 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걔 앞에 뭔가 녹색깔 반짝이는 게 있었거든요? 뭐야 저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배회자가 여러 종류인가 보구나 아 이거 숨는 거 위치 잘봐 둬야겠다 분명히 배회자들이 저보다 빠른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없을 어,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껐어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뭐야! 쟤 부수고 다니는데? 불도저야 여기? 오 어, 간다 간다 간다 저로가 매너뽀! 야 잠깐만 너화상 입어 뭐.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자 자, 이거 이거 좋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고공 먹었어요! 좋아! 평생 그거나 보면서 울고 자빠져있어? 간다. 와 무서워. 와 무서워. 와 무서워. 왜요? 좋아요? 목표 하나 먹었으니까. 독권니 이르노? 어... 오, 아, 제가 개구나. 독권니 이르노 개. 다시 다른 도 다른 곳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야얘또 있어? 한두 마리가 아니구나. <웃음> 아 뭔데 아 잠깐만요 제가 뭐한게 없지 않아요? 어왜왜 왜 갑자기 걸렸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한테 걸린 건가? 뭐부 잠깐만 뭐가 부서졌는데? 오! 어 바로 앞에 있었어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왜안가 얘? 가왜안 가? 간다 간다 가요 가요 좋아요 아 잘하는 거 같아 아, 못가인냥 먹어주고요 아 여기 있네 좋아 좋아 요런 거를 요런 거를 이렇게 딱 두면 도망칠 장소를 알수 있으니까 제가 말이 없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지금 소리가 살짝 사고하는 걸 정지하게 만들어요 지금 야, 어디로 가야 아 이게 너무 갈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뭐 왔어? 나 이거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서봐 아! 서봐! 어, 어, 어, 어? 아 저기 서 어떻게 가? 오 어, 왠지 자꾸! 아, 일론다! 숨어있으면 못 오지 않을까? 갔다, 갔다, 갔다!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어, 무서워서 살겠나, 열쇠! 열쇠 많아! 나갈수 있는데 많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지금 어떻게! 가지가지갈거지갈거지뭔거아니 지금까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금까지아금까지비금까지비금까지 비켜 비켜 지금 가야 돼 나도 가야돼까지지금까오 아또나또나또나 도망가 도망가. 아 침착하게. 아 근데 여기 어디야 아, 나 아이템 먹고 가야 돼 아이템 먹고 가야 돼 죽더라도 아이템은 먹고 가야 돼 여기 어디세요 나 잠깐만 여기.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이러는 거 아니지? 브래시! 도망가 도망가.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 어, 뭐야 왜왜왜 어, 왜? 왜? 왜? 도망가 도망가 제발 제발 도망가 빡빡빡라이트 어, g 라이트 go 이이이 어, 어. 꺼져 절로 꺼저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나 여기 없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카메라 장전 카메라 장전 카메라 장전 아이씨, 어 뭐야?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제발아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아 제발 가 지나가요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요아까그다다다다다하는 애는 왼쪽으로 갔고요. 아 진짜 찐으로 무서운데? 아 이렇게 무서운 거 진짜. 어, 아아아가아아아가 일로 오는 아아아아아아 숨을게요. 숨을게요. 숨겠습니다. 아까 이쪽 오다가, 그러니까 초록 고국을 봤거든요. 그거 먹어야 돼요. 와나 급하게 온다고 이거 아이템 하나도 못 먹었네. 아, 오. 뭐야 이거? 잠, 아배회자들을 모두 멈출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인가 봅니다. 나뭐 먹었어? 아 고국 먹었네? 아 이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고국 다 먹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깨져 열고 라이터 키고 아나 이거 싫어 진짜 아, 저거 너무 싫어요 이거 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아 뭐야 가면 아 가면 싫어 여기 막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저기 또 있다 쟤 진짜 여 어? 나쁘지 않아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달릴 거야 어,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난이도가 초보자 난이도라서 그런 건가? 아 나중에 이거 일반 라인도로 하면 얼마나 무서울지 기대가 되지만 경험은 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네요 뭐 클리어 다 해가니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숨을 때 찾아야 돼 숨을 때 숨을 거 숨을 거아 이런 거 말고 아이 범울 진짜 아길 잃었어 뭐야? 뭐야 나 제대로 찾아온 건가? 아 여기가 어디야 잠깐만 다시 해야 되잖아 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다시 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도 안 돼서 혼란스러울 테지만 우선 내 말을 믿어 줬으면 한다. 돈들에게 들키기 전에 지금 당장 그곳 벗어나라. 알아 이미 경험해봤어. 아 완전 다른 데로 왔는데? 아 길을 못 찾겠어 이 게임은. 이쪽으로 오나서요? 나 근데 이거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아? 야 싸우자 와봐.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우후 무섭지 않지 롱. 바로 옆에 있다. 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어, 와아할수 어,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사탄 막. 어, 어, 아니에요. 아, 도착했다. 여러분. 어 진짜 어래어 씨. 어어어 아니야, 아니야,